난 이걸 뽑으면 된다는 거지. 어머, 깜짝이야. 어, 어, 어. 한번더 뽑기 해보실래요? 어, 엄마. 어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콜. 이거 아, 뭘뭘 지르라고 근데? 잠깐만. 뭘 지르는 게 그럼 가장 효율이 좋습니까? 아! 아 그만해! 아4만5천원짜리 지르라고? 정말 이게 맞는지는 어머! 신빈님은할수 있어요! 신비님은 할수 있어요! 자! 이거랑! 이걸 지렸습니다! 와요! 갑시다! 아 일단 유로부터 위로, 갑시다! 오케이! 제발 딜러 나와주세요! 제발! 제발! 아 이건 뭐 무조건 금빛일 거 아니야, 그렇지? 영롱하게 빛나는 금빛이요. 제발 저에게 딜러를 내려주십시오. 제발 저에게 딜러를 내려주십시오. 두 개, 아두 개는 안 되고. 아저씨, 벨로타 여기에 있나요? 양산형이지만 열심히 할게. 쏠죠 올. 지금은영명만 내려주세요. 아닌 것 같아. 야, 얘 아무리 봐도 얘 딜러 맞아? 아. <웃음> 아니, 생긴 건 서포터인데? <웃음> 자,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. 할수 있다. 제발 필그림 하나만요. 필그림 하나만요. 아! 엘리시온 너무 좋아하잖아. 아니 난 너무 엘리시온만 나오는 거 아니야? 근데 제가 너무 딜러가 없어서요. 진정해. 자, 두번 남았다. 두번 남았다. 옐리스 나오면 이케 인생 핍니까? 할수 있다! 아. 짧다 너무 짧다 너무 짧다 그래 뭐몇 개가 중요해 한 개가 어떤 애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그치? 제발 필 그림 제발 필 그림 a e l l with t h ah. 안 돼! 아직 안 끝났어! 아직 안 끝났어! 한발 남았어! 제발! 한발 남았어! 한 발! 아! 한 발을 못 쏘겠어! 근 너무 보라색 나올 것 같아! 왜 자꾸 날 설레게 하는거니? 제발. 해 전화 필요하면요 특별히 쉽게 할수죠 <웃음> 네. 진정해. 진정해. 진정해. 아직.. 하지만.. 무엇이 나오느냐 따라 하는거야. 아, 프리바티 1티어 딜러야? 이글. 잘 부탁드려요. 잘 부탁드려요. 아, 약시자는 재물이었다니. 아니, 아니 지금 얼마나 고통 끝에 지금 아, 엘리시온. 아 폴리. 명령을 내려주십시오. 방해지고 싶어. 아. 필그림은 없었다. 나와서... 나와서 다행...이다. 맞나? <웃음> 브리드, 얀, 페퍼, 센티폴리... 어딨어? 아, 프리바티.